가 이미 허락하 네. 네.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보하오니 호주연에게도 어서 아, 예수의 거다.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붙결같이네 약물을 넘쳐 넘쳐서 내 주원 모든 죄 모든 씻어 버리니 나 지금은 애를 사절로 차량합니다. 그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기 밀려와 내게만 이생 주여 망합니다약속서 o s t o 기도 아, 절입니다 주에게 주에게 약속한 그진내려 주시오 그내의 저그름 문도편에 돌아 비한등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다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의한니자 이번에 사절로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자기의 려와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마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, 예수의 사랑. Is t h t your s o u